그중더큰 값이 t는 7이 되고 네. 여기서 t는 7이라고 했으니까 t는 마이너스 어, 28 그래서 아 알지 아 여기서 p 플러스 q가 어, 나올 수 있는 기준의 재래값이 되어 되니까 t는 1을 대입하면 네. 그 t는 마이너스 어, 4가 되고 오네 t는 어, 1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 2의 답은 5예요 오 선생님 짱이에요 여기 x를 대입하면 마이 k 마이너스 2가 되고 네.